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하이마트로 가요 뭐아일람 있어요 한팀 뒤로 붙었다 뒤에 붙었다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우리 우리 담벼락 담벼락 여기가, 뒤에 뒤에 담벼락 이번님 뒤에, 뒤에다 라 위에 하나 다 위에 하나 반대 다잡 제가 멋 멋있, 제가 멋있지 않았나요? 아 지금.. 나님들 멋있었고 <웃음> 아주 멋있었고 아예예어흐 우리 4번님 배신자야 우리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냅소요 율과에 이거 잠급시다 흐헤헤헤 흐헤헤 흐헤헤 율과에 잠급시다 하벌 <웃음> 우리, <빨리 잠급시다. 웃음> 우리 총소리 난다 집에 있어요 한팀 아 있다구요? 응, 집에 있는데? 헬로 아, 응. 아 집안에 있어요? 저기 3번핀? 아니 1번핀 어, 여기 있어 있어 지금 싸워! 싸우면해 헬로 아, 아까 이거 자버님이 여기서 죽었잖아요 어, 오 개수름 돈데오뭐 개수름이야 <웃음> 아까 이거 아 있었는데 아 왜냐면 나, 쟤네난집다 열어놓고 싸우고 있었는데 한마도안 돼. 근데 여기 아마 서로 교전하고 있었을 거요 지금 이제 우리 팀 하나 끝났어 이제. 한번핀 하나 있어요. 뭐 거의 다 쓸어 담는 중 혼자 나이스 이제 슬슬 제 쪽으로 오셔도 돼요 예 이게 하나 남은거 이거 좀, 좀. 여기 하나 있다고요? 라스트가 집쪽 아닌가? 어, 하나, 하나 보였다. 하나 여기. 다스 직쪽. 잡은 거 검은 옷이. 오케이. 위크 네. 거기 돈다 그쪽에. 하. 와나킬 너무 많이 했는데. 아이지. 저도 이렇게 요 7킬. 나도 칠킬 와우 이... 같이 가 아, 이거 저 가야 돼가지고 이거 제가 유튜브에 아우. 좀 올릴게요 어, 예 좋아요 네 어, 유튜브 뭐야? 뭐, 뭐라고 치면 나와요? <웃음> 아, 유튜브에 라르라고 치면 나올거에요 라르요? 네네, 이렇게 치면 감사합니다. 한르로 네, 이거 제가 올릴게요, 편집해서 네, 바빠